신형 비상벨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지금은 이리모컨을 비상신고가 접수되었니다 눌러도 비상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거는 오프 버튼 이건 비상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비상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네 온오프 오케이 여기까지